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뇌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 기역 씨에게 피해보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질병청은 9월 2 같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며 기역 씨와의 법정 다툼을 이어 왔지만 의료비 지원 등의 방침을 정하면서 항소를 취할 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든 뇌질환을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아니어서 비슷한 병이 생긴 환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여지가 남는다. 이일 국회와 질병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문의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전문의와 질병청은 지난달부터 기억시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를 검토한 끝에 의료비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애초 질병청은 기억시의 질환과 백신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최근 기역 씨의 일부 증세가 백신 접종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입장을 바꿨다. 전문의의 최종 심의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식 액수 등이 정해지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7일 11일 중이를 발표하고 법원에 항소를 취하게 된다. 앞서 기역 씨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같은 해 5월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그는 질병청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올 1월 기각됐다. 이에 기억 씨는 질병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8월 승소했다. 그러나 질병청이 보상을 거부하고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을 끌어왔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백신 접종 피해보상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피해자가 신고한 이상반응이 전문의 심의를 통해 백신 접종과의 의학적 인과성이 인정되면 최고 4억 5천 0백여만원 올해 기준 외일시 보상금이 지원된다.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인과관계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의 경우 정부는 해당 질병을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 최대 5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기존의 질병청은 기역시의 증상이 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질병청은 지난달 국회에 보낸 국정감사 자료에서 뇌출혈과 백신 간 연관성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WHO 유럽의약품안전청 EMA 등의 공식 입장이 없었고 국내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도 연관성이 뚜렷치 않다고 본다. 면 뇌출혈이 지원요건을 불충족한다고 밝혔다. 기역시 피해를 인정하면 비슷한 질환을 앓는 다수의 환자들을 보상해야 한다는 행정적 부담도 고려했다. 그러나 최근 전문의 재검토에서는 기역시 증세가 관련성 의심질환인 길랭발의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났다. 질병청은 이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 정의당 등에 보낸 보고서에서 일부 전문의 위원이 기역 씨의 증상에 대해 뇌출혈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며, 자문의견을 종합하여 1심 재판부 판결의 취지대로 진료비, 간병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달 둘째 주까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할 것 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역 씨가 보상을 받더라도 백신 접종 이후 뇌질환이 생긴 모든 피해자의 보상길이 열린 것은 아니다. 기역 씨의 주된 증상이었던 뇌졸중, 뇌출혈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전히 백신과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예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조사반이 피해 보상을 검토한 뇌졸중 사례는 중증 650억 원, 사망 209억 원등총 864건에 달하지만 이중한 건도 피해 보상이나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금도 8명의 뇌졸중 환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피해보상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은미 의원은 인과관계의 가능성만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지금처럼 의료비 보상이 아닌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한다면 피해자들의 아픔을 덜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한 감염법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고 밝혔다.